오늘 서프라이즈! 널 위해서 우리 남북통일형님까지 내가 모셨다 <웃음> 오늘 네 재산 날인 줄 알아라 커방아 야짱잘 들어 내가 너한테 경고했지 애들 괴롭히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근데 다른 학교 애들까지 데려왔네 <웃음> 우리 짱 진짜 나한테 혼나야겠구나 아저씨, 아저씨 계산을 고 하셔야죠?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진짜 이 아저씨, 아나이 아저씨 뭐야? 개념이 없네 이 아저씨. 나 아, 지금 나한테 돈 달라 고 그랬어? 아이고 그,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계산, 나한테 계산을 하라고. <웃음> 어디 보자. 아무도 없나? <웃음> 어이 어, 허 어, 가리잖아. 어, 아왜 어, 그러세요? 저, 저, 돈, 돈 내라는 거 밖에 없는데. 아, 오늘 네 목숨을 계산하자. 아, <웃음> 어, 왜 이러세요? 어, 어, 사람 살려. 어,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지 마라. 갑자기! 갑자기! 오! 즐거 곧. 이렇게 재미있으시길. <웃음> 제가 뭐하는 짓이야! 어? 네. 뭔 소리야 이거? 바로 저 녀석이야! 저 녀석은 1단계야! 우리가 빨리 가서 소환해야 돼! 알았지 고봉아 네! 누나 일단 내려가요! 이야! 악기 녀석아! 내가 오늘날 가아주지 않겠다! 사람을 했죠? 이너 진짜! 고봉아 그만! 내 뒤로 와! 어? 뭐 해, 누나? 빨리 뒤로 와! 내가 이 녀석을 처리할게 너 뒤로 나와있어 네 알겠습니다 누나 건강진하집방신같은 <웃음> 나를 상대하겠다고 어? 어디 한번 나를 죽여보시지 야! <웃음> 내가 널 소환하겠다! 야! 야! <웃음> <웃음> 아! 니못나아아 <이> <웃음> 다음은 넌 뒤에서 공격 진짜로 죽여지 <죽여주마>! 나라 <웃음> <웃음> 세상에서 사라져 지옥으로 소환해주마 원래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안되겠어 너같은 악기는 이 세상에 사라져야겠어 오. 어, 코봉아, 어, 난 괜찮은 것 같아. 자, 일어나세요, 누나. 어, 아니 어떻게 저1 단계 악기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지? 어, 우리 코봉이 너 대단하구나. 에헤, <웃음> 별거 아니에요, 누나. <웃음> 그래, 코봉아, 넌 역시 우리 팀이 될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내 학교 끝나고 국수집으로 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누나. 야, 너 죽고 싶냐? 니친구굿까 그런 거지? 너 진짜 우리한테 걸리면 죽는다? 어 미안해 왜 그래 또. 야 니들 뭐하니? 어? 어 뭐야? 아이 코봉이잖아 야 아이 깜짝이야 어쟤를왜 저기서 나타나? 어 이.. 야 가자 가자 가자 야만 원밖에 안 갖고 왔어? 야래좀 갖고 오라고! 원래 어, 돈 없어 얘들아 너 어? 뭐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나위에야 너... 지금 돈 빼는 거니? 아쟤 뭐야 또 나타났어 에이 쟤또왜 나타난 거야 아이,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아니 <웃음> 내가 지금 빌려준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예 안 갚아도 돼어 쳐다보지 아, 마 진짜 아, 어제 밤먹에 나타났다 쟤야아이 아. 고봉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너씨너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왕솔 때 그러지 않아요 아저도쟤 처음 거으니깐요 아이, 그러니까. 야, 담배 하나 줘봐라. 아이, 진짜. 얘들아! 니들 담배 피는 거니? 어? 어? 어디야? 어? 어디야? 아, 여기, 얘들아. 어? 아니, 쟤는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야, 또? 아, 진짜, 쟤. 너무 무서워. 담배는 건강에 안 좋아. 빨리 꺼. 좋은 말할 때. <웃음> 아, 쟤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네, 진짜. 야, 얘들아. 도저히 안 되겠어. 옆에 태광고등학교 용신고등학교 뭐 짱들 다모으라 그래 그리고 우리 큰형님들 빨리 전화 돌려 빨리 임마! 으 알았어 짱야 무슨 일이야? 왜 다른 학교 애들도 와있어 지금? 어 패싸움 하나 봐 어떡해 학교 짱들 다 모였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야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냐? 니 이거 지 무슨 일 나겠는데? 아이과방이 나와! 어여 나와 한판 붙자! 어? 나 불렀어? 우와...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야 커봉아 <웃음> 오늘 서프라이즈 널 위해서 우리 남북통일 형님까지 내가 모셨다 <웃음> 남북통일? 뭐야 그게? 이 자식이 오늘 네 재산 날인 줄 알아라 커봉아 아나 진짜 너무 웃긴다 너야짱잘 들어 내가 너한테 경고했지 애들 괴롭히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근데 다른 학교 애들까지 데려왔네 자 우리 짱 진짜 나한테 혼나 얘기했구나 어, 어 뭐야. 뭐야 아 어? 우리 형님들까지 어? 얘기했는데 이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 안, 씨, 안 되겠다 야 얘들아 참. 거봉이 차라 야너 어디가 도망가냐 알았어. 그러면 이 형님께서 잠깐 몸좀 풀고, 자, 후, 허리 풀고, 어깨 풀고, 엉덩이 풀고. 자, 이제 너희들 코봉이한테 맞을 시간이에요. 자, 덤벼라, 가자! 야, 쳐, 쳐, 쳐, 쳐, 쳐, 쳐, 야하 하하, 오, 야, 여기까지 와? 야, 야, 어디서 난 진짜 아픈 거야, 진짜?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코봉이 파워! 이야! 어, 야, 야, 코봉아, 코봉아, 아, 그게 아니라! 야, 너 쥐새끼 마냥 어디 이렇게 도망가냐? 하넌이 정도였냐? 응, 아이씨. 형, 형, 님들 저, 얘, 얘가 개예요 얘, 진짜 개임새는데, 형님들 좀 도와주세요! 마, 네나와있어라 임마! 어, 예, 우리 야, 코봉이! 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형님들이 엄마 올바나잘싸우는줄 알아? 너를 막한주 먹도 야 될걸? <웃음> 아치사하다 진짜. 아저씨들이 아까 뭐뭔 뭐, 통일이요? 마 우리 마 남북 통일이다 마 남북 통일. 뭐뭐 이리 와봐라 엄마. 아 저요? 한번 하자고요? 마이 새끼봐라 이거 엄마. 아저씨 왜 자꾸 욕해요? 아, 어, 어, 뭐, 뭐 뭐지 이거? 뭐, 뭐지 이거? 뭘 뭐해요? 그이제 우리 남북 형님이 다 쓰러졌어! 이제 통일 형님 만나봤네 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어, 내는 통이다 아 통이에요? 어, 어. 안녕하세요 통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가 일이겠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새로 전학 온 학생이에요 굳이 맞추고 일 뭐야, 이게, 남북 통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어, 어, 이게 아닌데. 아이씨, 이게, 이게 아닌데. 어이, 일로 와, 빨리. 어? 이 자식. 예아아 어, 어? 어? 어, 뭐야, 너? 일로 오라고 했지, 내가. 어쭈? 어쭈? 이 자식, 빨아. 예아아아! 어? 어, 왜 그래, 고봉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디 도망가 짱짱 짱. 내가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 학교에 어? 조폭 아저씨까지 데리고 와? 코봉아 <웃음>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no. 이런 게 아니었어 사실은 진짜 <웃음> 네가 정말로 니유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야겠어 <웃음> 어? 코봉아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진짜 할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머리 깎아 너. <웃음> 뭐? 내가 도와줄게 아 손님 끝났습니다 나 당분간 산에 올라가 있을 거야 새로운 사람을 태우러서 다시 너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게 고모가 그래 착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안녕 휴 이것으로. 학교는 좀 잠잠해지겠지? <웃음> 아, 맞다! 국수집!